자, 요번 거 아직 딜량 판단하지 마세요둘다 잠식 당한 상태입니다. 잠식 당했는데 81만. 잠식 당했는데 81만. 이거, 잠식 안 당, 다... 오늘 잠식 안 당하고 이거 한번 멋진 딜한번 보자고. 54만. 잠식 당했는데 54만. 살살, 그렇지. 살살 해. 그렇지. 살살. 아이고, 죽어 뻔네 아, 나 진짜. 야, 이 씨. 극딜 못 보게 됐지 않을 때면 막. 미치 붙다니까? 다크 커스 버닝! 후압! 뿌시뿌시시시시야 69만 야, 70만 잡고 3명의었으면 얼마고 아 걔가 걔나 걔네 지가 죽어가지고 바보같은게 진짜 3명의었으면얼야 파이크 박았습니다 나오 후미 두 번째 덱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아, 나오미 완전 풀스택까지 쌓지 않고 좀 딜을 해가지고 한 44만 그 정도 봤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오미가 다 쌓고 이성삼성 보면 상당히 기대할 만하거든. 자, 오늘 계정 출연, 보미 계정 출연이고요 준비된 덱은 바로 이 덱입니다. 여애를 넣음으로 해서 더블 부활 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애를 부활 한번있고 나오미도 부활 한번있고 그렇게 쉽사리 죽지 않으면서 성급하게 쓰지 말고 오늘은 성급하게 쓰지 말고 차곡차곡 잘 모아서 간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 이제 오케이. 패스타 로사. 이게 원래 후턴 덱인데, 어. 후턴 덱 할라 해도 이제 투급이 너무 높아가지고. 자, 일단 말이죠. 뭐여기껏패 살짝 털면서, 우리 이제 각을 잡아보자고. 야, 니가 회불 걸지 마라. 기절시키놓고. 붙어야 된다. 요거 좀 붙어보자. 다크 커스 버닝 한번 좀 붙어보자. 자, 치고 있고요 어. 자 방패는 합쳐서 이성 2성 되면 이성으로 쓰는게 무조건 좋지 두턴 되니까 자, 아직 방패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단단하거든 부활도 두번이고 부활 더블부활이고 와우 1 4만4점 좋아요 세도뭐 자세잡고 이런거 없이 그냥 아 드디어 회불당하고 있고요 요거 한장 더 떴네 이제 자, 여애를 죽이려 하는데, 죽이도 부활 한번 있어요. 삭삭싹 자, 부활 빠졌고, 부활 빠졌고. 자, 아직 이제 우리한테 분노를 쌓아주고 있진 않습니다.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필사기두개 만들고, 이승복이야. 이거는 체크메이트인 것 같은데요? 팍! 와, 21만 3천. 필사기두개 만들면서, 자, 도발까지. 이거 어떻게 죽이지? 나홈이 아직 부활도 안 빠졌어요. 예, 네. 이거 어떻게 죽일래? 자, 잠식하고 난리 쳐도 안 될걸, 이거? 잠식하고 막 난리를 쳐도 이거 안 됩니다. 못 죽여요. <웃음> 자, 잠식이 들어오긴 왔어. 잠식 들어오긴 했는데. 오, 나름 최선을 다하셨는데. 더블 잠식이라서 이게 딜이 좀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갖다 박아봅니다. 자, 요번 거는 아직 딜량은 판단하지 마세요둘다 잠식 당한 상태입니다. 잠식 당했는데 81만. 잠식 당했는데 81만. 이거. 잠식 안 당, 다... 오늘 잠식 안 당하고 이거 한번. 멋진 딜 한번 보자고 54만 잠식 당했는데 54만 잠식 안 당했으면 이거 100만 가격인데 아이씨 자 오, 오, 오케이 100만 안 봐야지 팡와 아, 근데 진짜 미쳤다 딜량이 뭐둘다 잠식 당하고 때렸는데 다 지기쁘어 페스타야 그게 니최선이그 네 페스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거잖아 저게 자 들어갈게요 유성방패 안매주고 최대한 분을 안쌓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상대분이 그러나 어쩔 수가 없다! 120만! 120만! 터지면서 페스타로사 아... 엇! 미칩붓다니까자 일단 음식은 방어의 음식 먹은 상태고 알다시피 철철철철철철 세팅 그 생철 세팅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필로덱이다 야 필로덱이 사실 이 덱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필로덱인 것 같거든요 약간 요정도 요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막 치놓고 자, 이럴 때 사실 보막 호좀 약간 소중한 보막이지, 호이 보막은 정말. 아, 우리 낙석, 낙석이 두 개나 걸렸네요. 어이구야, 이거는 한번 기절할 각인데. 요거 다 다음 턴에 자, 기절하면 당할 각이죠. 보막이 호 필록 잘 막아내줬고. 온수 폭발. 요 정도. 속성상으로는 완전히 열쇠한데. 지금 겁나 단단해가지고. 자, 요 정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엘 궁 만들었고, 필론이 너무 무서우니까, 잠깐만, 잠깐만 자고 있으라. 이런 느낌. 우리 낙석 떨어지거든요. 낙석 떨어지가지고, 둘 다는 기절 당할 거고, 앙, 앙, 앙. 돌멩이, 탁, 그닥. 근데, 우리가, 지금 부활이 아직 두 개나 있다 보니까, 야, 이 대, 야, 그거 통할 것 같기도 하고, 야, 진짜. 자, 요렇게까지. <웃음> 만약에 저 부분이자, 감염을 시켰으면 곤란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감염보다 더 무서운 건 필로가 우리 죽이는 게 무섭기 때문에 필로 이제 나온다. 필로야. 아이고 필로야. 니 괜찮겠나? 니 죽을 수 있어요? 아이고. <웃음> 잠깐만. 내가 보기 지금 이거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우리 한번 극딜 한번 구경해야지. 자 일부러 이제 패는 일부러 지금 버린 거예요. 버리고 우리 이제 패좀 붙이 보자. 뭐, 다크, 다크, 요거, 패를. 아, 좀, 이성삼성까지 뜨면 좋겠는데. 야, 쉽게 죽이지 마라, 얘들아. 야, 치다가 지가 죽겠는데. 야, 치면 안 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니가 죽을 수 있어. 진짜, 형, 거짓말 아니 너를 위해서 해준 말이다. 너 죽는다, 그러다가. 살살, 그렇지, 살살 해. 그렇지, 살살. 아이고, 죽을 뻔네. 아, 나 진짜. 야, 씨, 극딜 못 보게 됐지 않을 때면, 마. 3명있어야 딜이 세게 보이지 <웃음> 네. 자 근데 이제 6개 쌓였고 방패버프 쓰면서 2성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방패하고 발폐! 유성 야나 다크커스 <웃음> <타크> 버닝 <버리! 웃음> <웃음> 야 69만 야 70만 잡고 3명이있으면 얼마고 아까 걔가 걔리 때려 지가 죽어가지고 바보같은게 진짜 3명이있으면 얼마야 자, 결투또 필로다. 이제 완전 필로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 자, 필로한테 후턴 잡혔다. 이게 이제 무서운 상황인 거거든. 사실은 그래요. 지금 이, 이 무지막지한 이덱을 그래도 잡을 수 있는 어떤 카드는 줘놔야 되니까 필로를 줘놓은 거다. 이렇게. 아, 어어어, 야, 필로 두 장이가, 필로야. 와, 두 장이다. 개삽됐다. 아, 크다! 까지 해가지고, 구할이 벌써 하나 뽑혔어요. 역시. 자, 요거는 이제 방패를 쓰겠습니다. 예, 원래 방패를 좀 이제 아끼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진심 어린 딜을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여엘 이제 죽어도 돼요. 여엘은 니 뭐, 할거다 했고, 와, 필로야. 아, 아, 아, 아. 자, 여엘 가고요. 어, 지금 우리 라프타리아까지 죽겠네. 야, 라프야. 와, 진짜 필로 대기. 이래. 카운터인 카운터예요, 진짜. 그러나, 제가 이제 두 턴짜리 방패 미리 써놓은 거는 요번에 이제 털려고 생각했거든. 요거 털면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보자고. 다크커스 버닝! 빠바바바바박스! 50만. 자, 역속인데 50만. 한번들어 갈게! 빠바바바바바! 필러야, 어디? 와우! <웃음> 야, 씨. 잘했어. 와, 개 지렸다, 진짜. 어. 백사카오, 야백사0만 미치겠다니까. 자교수때은 결정. 자 오케이. 우리의 각킹 댁이게 웬 말입니까. 되게 옛날 댁 느낌이 좀 나고 있고요. 야 이거는 그냥 한번 때려볼까? 아니야 아니야.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약간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절단계 어. 어. 약간 좀딴질 정도. 팔만칠천. 어, 각킹아 니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마 형이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딱 패를 버리겠어. 이 버리는 패 느낌이야, 패를 버리는 패 느낌. 자, 우리 왜냐면 극딜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씨, 요거 좀, 다크커스 버닝아 좀잘 떠봐봐. 체크메이트네, 또. 두턴 도발이고, 두턴 도발이고, 필살기 이동해서 필살기 만들었거든.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 마 필살기 맞아 죽어 가야지. 자, 라프타리아 필살기 준비됐는데. 체크메이트지 막을 길이 없죠? 근데 이게 보미꺼는 풀업이다. 에이, 많이 아플텐데. 악, 악. 와, 진짜 개딴딴해. 이마 방패 자세 잡았을 때 얘를 죽이고 어떻게 옆에 어떻게 하겠다? 아, 불가능하다. 일단 멋진 딜량을 보기 위해서 보막을 호좀 걷고요. 갔다 박아볼게요. 쭉쭉쭉쭉쭉 보막 걷는 용도로 쓴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간다. 11만. 자 필살기 음량검 라프타리아 풀업 추악 바퀴덕 사고 110만 어 잠깐만 아 생각해 보니까 여일이 있었어 방금 어, 오랜만에 여일 서버에서 나온 여일이었구나 그래서 오케이 야, 야 맞아볼게요 치 봐봐 임마 치바야 그그야야 마무르야 그거 뭐하냐 지금 잠깐만 야 마무르 쉽게 죽이지 말아보자 우리 극딜 봐야지 극딜 봐야지 야 다크커스 떠봐 아, 안 떴네. 안 떴어요. 아, 어, 치바바, 예, 어, 좋아요. 드디어 내, 내 그거 이제 부활 한번 써먹었구나. 자, 우리 완전 새거 되지롱. <웃음> 완전 이거 개 미친 떠나야 되기네, 이거. 자, 역속상태인데 역속상태인데. 들어가 볼게요. 왁! 빡! 쑥! 백만. 오케이, 요렇게. 사실 내가 진짜 한번 보고 싶은 거는 다크커스 버니 그거 삼성을 한번 보고 싶거든. 그 삼성 나오면 은 200만도 가능해보이는데 아. 어 잠깐만요 삼성이다! 야 삼성 각이다야개 죽이지 마봐 아이 자스가 2 0만이 나오면 어떻게 해 삼성 갑니다 싹혁! 다스코스 파닉! 빠바바박스! 빠박스 고! 야 1인한테 61만나왔어 곱하기 3 해봐봐 185만나왔겠는데